저요 어, 노름도 하려고요. 어... 노름을 좀 네. 하겠다고 오셨어. 네, 노름하려고요. 뭐하는면 뭐. 뭐. 참, 노름하겠다고 대놓고 온 사람은 또 처음인데. 네. 아, 그 사실은 내가 장사꾼이라고 하여 아, 여기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어. 이제 그 주전부리들 네. 같은 네. 거를 판매고 네. 있었었는데 네. 여기 있는 그 자잘자잘한 것들이 이제 그세 개, 네개천 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네. 그 요런 정도 이제 여신 이제 이천원 그리고 여기는 대왕 여신 오천 원씩 따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와, 이거 사사 주세요. <웃음> 아이 이렇게 주전물리 같은 거 좋아하시고? 네 좋아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그 우리 찾아가 그 도박을 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웃음> 내가 지금 취미로 내가 야바이로좀 하고 있거든 네, 혹시 좀... 야바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야바이라고 못 들어봤어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그잘 가르쳐 줄 테니 두는그게두고잘 보도록 하시게 네. 자세개의 비어있는 호두껍질과 하나의 완두콩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네. 이 완두콩이 어디에 들어있는 지만 찾으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 있어 어떻게 해? 이 정도면 괜찮겠어? 네 자 그런데 이제 찾으면은 뭐가 있어요? 무림지기 도박 아니겠소. 네. 도박. 도박이다 보니까 서로 뭔가 이제 걸고 하는 게아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 혹시뭐 거실만한 게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소. 뭐야? 춤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춤같 <웃음> 그런 같은 게손한번줘 보시겠소. 아, 안돼, <웃음> 안돼. <웃음> 아,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 빠지는데요? 자, 안 빠지는데요? 아, 그럼 아. 어디 보자. 혹시 요런 가방으로 보실 생각 없으아딱 맞네 아 이거 원해요어나 요런 거좀 좋아 하오 아그 이걸 원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번에 활동하는 곡춤그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웃음> 그러면은 <웃음> 반자겠습니다 <웃음> 어떻게 반지로 거는 거는 <웃음> 네, 괜찮겠어? 네겠습니다네 어떻게 이거 정말 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안돼 안 안돼 참뭐 어쨌든 간에 뭐안 <웃음> 잃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너무... 자네가 이긴다면은 아니, 내가 이긴다면 내가 이곳을 가져가는 것이고 자네가 이긴다면 어디 보자. 지금 내가 이제 파,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자네가 원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고 가겠어. 근데 이래봬도 민속촌 직원이 일수. <웃음> 어, 최대한 내가춰드리겠습니뭐 가져가든? 어? 뭐 가져가든? 아, 뭐 가져가든 상관없어. 저는 크기로. 크기로 승부를 하시겠다. 요거 요거를 가져가시겠다. 좋소. 그렇다면 이제 자네가 이긴다면 여기 있는 왕 이어슬 드릴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긴다면 자네가 끼고 있던 이 반지를 내가 가, 가져가는 걸로 해도 괜찮겠어? 반지 다른 건안 되나요? 후달리는 모양이지? <웃음> 네 후달리는? 사실 후달려요, 사실 후달려요. 아니 쫄리면 죽어야지 뭐 어떡해. 안돼! 이기겠습니다. 어, 아 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지 이기면은 다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에이. 대신에 지면 요것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네. 내가. 에이. 자 그럼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여기 있는 그 만두콩이 어디로 갔는지 숨겨보도록 할 테니 저는 그게 두고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 네. 혹시 지금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 있을 것같아 2번. 것 여기 있을 것같아니 네. 정말 확신해. 네, 확해 보이는 것만에 믿지 마시. 아니야 이번 정말 여기 있을 것 같아. 응. 너희들도 여기 있을 것 같니? 네. 혹시 자네들도 여기 있을 것 같아? 아못 봤어, 봤어, 못 봤어. 네. 못 봤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웃음>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아, 숨겨볼 테니까 되시죠? 자. 네. <웃음> 확신 해서 말씀드리겠소 지금이 그 게임이 나와 여기 앞에 있는 처자와의 1대1 대결이다보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웃음> 생각과 이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소 자 그럼 지금부터 숨겨보도록 할테니 네.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난이도가 상중하 난이도가 있는데 어느정도 난이도가 적당할 것 같소? 중? 중 지금 난이도가 어느정도 같아 지금요? 응 상? 지금 난이도가 상같아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난이도가 하였는데 아, 자 자네가 중이라고 하였으니 여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어 자 2번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잘 따라가고 있나 모르겠어 자 요정도 가도록 하겠네 1번 2번 3번 중에 자네의 생각은 몇 번이에요? 2번 2번 응. 응. 자 잠시만 기다려보시게 자자 자, 자. <웃음> 자, 1번 2번 3번, 3번. 정말 여기있다에 확신하오? 확신합니다 몇 프로나 확신해? 98 98자 그러면은 자네가 여기있다에 그렇게나 확신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판돈 한번 올려보는 건어떠습니까 판돈이요? 만약에 이제 여기 있으면은 진짜 여기 있으면은 자 내가 민속촌 직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 네. 자네가 이, 이, 이긴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어. 여기는 왕엿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식사나 하셨나? 방금 먹고 왔어. 아, 방금 먹고 왔어. 근데 민속촌에서 이제 그 간단하게 그 먹을 수 있는 뭐 미숫가루라든지 어. 그 시원한 음료, 어. 식음료권을 네. 내가 드리도록 하겠네 네. 네. 근데 좋아요. 그만큼 판돈을 올릴 만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가 마시지 못한다면 어디 <웃음> 보자 뭐 요런거 까지 어떻게 내가 가져봐도 괜찮겠어 안맞는거같아요아 아, 요즘, 요즘 마디반지가 유행이라면서? <웃음> 아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이거로 결정한다는거에요? 바꿀 기회도 준다는거예요아 바꿀 기회데 얼마든지 드리겠어 근데 아까 여기 있다 98% 확실한다고 하지 않았어? 저확실해요 후달리진 않고? 사실 살짝 후달려서 2% 뺀거예요아 뺀 그럼 2%는 어디있어? 그 <웃음>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어. 여거는 여거 요거 중은 안 봤어요. 이것만 봤어요. 아 무조건 여기다. 무조건 여기다. 자 그럼 판돈을 올린 만큼 자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드리겠어. 여기 만약에 있다면 여기 있는 처자가 이김과 동시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기 있는 왕엿과 그리고 민속촌에서 먹을 수 있는 식음료권을 내가 선물로 드릴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없고 여기 둘 중에 하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여기 처자가 끼고 있던 그 반지를 내가 가지고와 동시에 그 처자가 뭐 어떻게. 가무를 좀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무까지 함께 보여 드리는 걸로 괜찮겠어 가무해요? 네 알겠습니다 음자 여러분들은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 자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선리질라 여기 앞에 찾아가야겠으면 좋겠다 선우질렬 그저 그냥 여자가 이기면 좋겠다고 그저 남자들이 다 똑같아요. 어쨌든 그럼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어. 하나 둘사 하면 우리 동시에 여는 거야. 아. 오. 그래. <웃음> 아. 아, 네. 아. 후달리냐?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안 달려. 아, 줄리면터 치던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잡으시게. 건가요? 아, 자,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여는 거야. 자, 하나. 둘. 둘. <웃음> 아, 아싸! <웃음> <웃음> 자, 어디 보자. 뭐나 어, 공연이 봤는데? <웃음> 자, 그러니까 그 약속한 그 춤이랑 노래 한번 봐야겠어. 아, 노래 틀어줄 거예요? 무슨 네, 무슨 아, 뭐, 뭐, 무슨 무슨 노래길래 그, 틀어가지고? 브레이브걸스 놀이. 브레이브걸스 아세요? 네. 브레이브걸스가 뭐하는 애들이요? 춤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춤 노래하는 사람 혹시 네. 자네가 브레이브걸스? 네그 중에 한 번이 아한명이란다한명아그 한 아, 중에 한 명이시고 이번에 신곡 나와가지고 오셨어 네, 혹시 네 맞아요 그럼 한번 어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처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 아, 구경 아, 났어 네. 여기 구경 네. 났어 현직 아이돌 가수가 여기서 춤과 노래를 친다고 아야 <웃음> 구경 났어 저 어떻게 음악 준비됐어 네? 어떻 해요? 뭐 알아? 아, 윤서이 알아? 아, <웃음> 감사합니다. 좋나안 돼요. 게 알아? 윤상 <윤석> 언니랑 <웃음> 찍을 <찍어 할> 때도 <웃음> 리부터요 네, 네. 가까이 와 주시겠어요? 이거 아 찍어. <웃음> 윤래서 아, 너무 상쾌하다. 왜안 찍? 내가 저거만 봤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거 추 추고 나서 한번 더해볼수 있는지 이번에 내가 좀 숙게 해드릴게 그럼 이거 하고 한번 더. 아 콜! 네, 좋았어. 한번더 할게요. 아 너무 성쾌해요 어디 봐봐 이거 애기들 앞에 쳐도 되는거야요 <웃음> 애기들 눈 <뭔가> 감아 뭐?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빌리겠습니다 응 <웃음> <웃음> 네, 그렇지 그렇지 기리고있어아 베이비 잠깐 이나 뭐야? 뭐 벌써 끝났어? 영 맘에 영 안드는데 아 진짜 나안 빠게 졌어 너무 창피한데 아 별로 안빠개졌어 아, 너무... 그 가수 하신다면서 그뭐이기거가지고 창피하시면 돼? 어? 아 너무 창피해요 어떻게 저... 아우 다들 모였네자 그럼 이제 그 자네가 이번에 한번더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으니 이번에 내가 조금 난이도를 내려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게 네. 만약에 이번에 이번에 이제 처자가 이긴다면 내가 방금 처자로 붙었딴 여기 있는 반지들을 다시 돌드릴 것이고 근데 이번에 또한 내가 이긴다면 그땐 뭘 거시겠어 이거 방금 만드신 거 같은데. 어, 이거 드릴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어때요? 어, 자네가 만들었다. 잘 어. 만들었어. 근데 꽃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괜찮죠? 자, 현직 아이돌 어, 가수가 만든. 무슨 자, 잠깐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건 패트병 아니야 이거? <웃음> 아니, 옷을 벗겼었어 왜? <웃음> <웃음> 아니, 옷을. 어, 내가 일부러 벗긴 거 아니었어? 요아뭐 애초 <웃음> 이상하게 만들었구만. 원래 어머. 이상하게 만들었죠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얼마나 재번지 이거 좀 이따 가서 물풀로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아 그래 네아 이걸로 이거 드릴게요 아이영 영 별로 안 갖고 싶은데 <웃음> 갑자기 왜요 이쁜데 이거 봐요 자 이거 인형 갖고 싶은 왜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소 <웃음> 왜 없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이런 그, 거 이제 별 내가 관심 없, 없으니까 네 이렇게 갑시다 네 이번에도 내가 이기면 아까 그 추다 만춤 있지 않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아우 정말요? 여기 완곡으로다가 이제 한번 추면 어떠었어? 근데 네, 저희가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의자라면 걱정하지 마시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시요 있어요? 의자? 뭐 여러 의자 정도면 괜찮겠어 딱이 딱 의자에 아 좋았어! <웃음> 그러면은 이번에도 내가 이긴다면 여기 의자까지 내가 대놓고 드릴테니까 완곡으로다가 해서 춤을 추는 거 어떠었어? 네, 알겠습니다 1절? 아우 1절이야 처음 시작부터 아, 이제 완전 눈이 끝날 때까지 해야지 아 내가 제일 재밌게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게 아, 내가 제일 앞에서 아주 그냥 환호를 아주 그냥 제대로다가 해드리겠어. 아네 알겠습니다. 자 아,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야바이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니?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그게 고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그 그 도박인데 자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자 애들 애들은 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기 앞에 있는 초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소. 자 그런 의미에서 자두 번째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 자, 갑니다. 저 지지 마시오 저 지지 마시오 아 보고싶소 <웃음> <웃음> 아 그거 나리께서 너무 이제 계속 보고싶어 하시는것 같소 그거 나리가 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또 지지 말아야지 자 1번,2번,3번일세 어, 어, 3번 어, 아 어, 알겠네 1번,2번,3번 1번! 2번, 3번. 1번. 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 아, 아 내가 봤을 때 일본인데. 그럼 정말 여기 여기로 가시겠어. 내가 생각했을 땐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잘하신 잘 맞아? 그나1 번이요. 그 아이의 말만 듣고 1번으로 가시겠다. 나중에 타타만 안 돼. 네? 그럼 여기 이번 같은 거번아이 1번 아 1번 이니야번아 요거 같번도 해. 야 2번 아니야 아 자. 자, 그럼 이니게 2번 아니야 번아번하에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가두개다아를야회를 <웃음> 드리겠어. 이아두개 중에 하나야 2번 아자야가 이기는 거야 대신에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한돈좀더 올려가지고. <웃음> 만약에 이제 처자가 이긴다면 내가 이거 돌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제 또다 같이도 이제 같이 촬영하러도 오신 것 같은데 네. 이분들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그 음료? 식음료권을 다 드리겠어. 대신 대신, 대신, 대신 자 여기 없고 이번 여기서 에 내가 이겼다. 아까 이제 자네가 이야기했던 이제 그 노래 처음부터 어 시작부터 끝까지 노래를 춤 노래하고 춤추는 거봤고 <웃음> 어디 보자. <웃음> 그 거보 뭐 현직 아이돌 여가수가 사주는 음료수 한번 마셔봅시다 아네 좋아요 어차피 나 <웃음> 네, 알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괜찮겠어? 네아 네. <웃음> 이게 왜 <몇> 떡이야? <웃음> 아이고 그렇게 보면 안되지 그렇게 보면 안되지 아 모르겠어 어떡해 <웃음> 잘, 근데 이거면 되지. 어떡해요 꼭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지 <웃음> <웃음> 그럼 그럼 바꿀기요한번 드려?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 아니. 여기 있을 것 같아서 그야 내가 봤을 때 자네가 진다 아까 나리, 나리가 이제 나보고 이제 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안 지을 거야 바꾸시겠어 아니 안 바꿀래요 안 바꿀 거야? 아니죠 아, 아니래 후회하지 마시게 이번. 자 그럼 둘이 동시에 잡으시오 하나 둘셋 하면 여는 거야 자 하나 아내 표정이! <웃음> <웃음> 둘 다시 한번 바꿀 기회를 드리겠소 진짜로 마지막이야. 안 받고? <웃음> 아니, 안 받고 안 받고 봐봐. 정말로 나 후회하지 말라고 나세번이야기했어 마지막일세. 어. <웃음> <웃음> 자, 하나! 둘! 아! 둘! 아 그래 <웃음> 열어? <웃음> 아, 자 여러분들 여기 그 현재 아이돌 가수의 그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춤한번 보고 싶소? 네! 보고 싶소? 네! 자 그럼 의자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보다 뭐? 기름이 가라 아, 기름이 가라왜 감옥 뺏어놔요? 애건을 찍가지고아나 너무 창피한데 유나짱! 유나짱! 사랑해요 브레이브걸스! 아니 브레이브걸스였어? 유나짱! 유나짱! 사랑해요 브레이브걸스! 나 브레이브걸스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아, 아 오빠, 노래가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소리가 들리나요? 브야이야 oh, yeah. yeah, yeah. 인형 속을 해치는 듯한 이고 만드는 애들 눈 감아! 눈 감아! 보는 거 아니야! 어수고하았어 아, 어. 아야 아, 아, 아, 아, 아. 오늘 찍은 거가 올리라 유튜브에다가. 아, 너무, 너무 올려. 거올려도 아, 응. 뭐 되죠. 우리 예. 올리는 거 되게 사랑하거든. 아야 올려라. 알지? 네, 저 뭐? 카드리로 왔습니다. 아, 카드. 카드. 어, 보자. 네, 이 카드는 뭐 본인 카드요 아니면 그 응? 법인 카드야? 법인 카드네. 브레이브. <웃음> 그럼 한도가 혹시 한도가 혹시 한도가 아, 충분하겠지 뭐법인이데어 <웃음> 아, 네. 혹시 여기 카드 줍니까? 네! 와 아, 카드도 돼요 카드도 되는 미속촌 클라스 멋있었어 네. 자어오 보자 모르실래요? 나는 어디 보자 식혜가 낫지 않겠어요 식혜 식혜 지원하게 아, 드릴까요? 식혜랑 또 우리 그 주모도 주고 이방 아, <웃음> 주고 <웃음> 기생 주고 <웃음> 거지 주고 <웃음> 훈장님 주고 <웃음> 내거하고몇 몇 잔이죠? 한.. 우리만 한 여섯 개 정도? 여섯 개 네! 괜찮겠어? 법인카드니까요아법카니까 맘대로 써도 괜찮은 나중에 사장님한테 혼나는거 아니? 지금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저지르고 봅니다. 알수 없어. 지금 네. 우리 여섯 개나. 저번에 우리 유라 씨가 한 개나 또 일곱 개나. 또 여기 찍고 계신 분들 깔끔하게 1 0 개면 될라나? 1 0 개면 됩니다. 시케 4만원 어치랍신다. <웃음> 네 결제합니다. 진짜 괜찮소? 맛있게 오열을 빨아 아이, 이렇게 시케를 따왔습니다. 한 잔씩. 네, <웃음> 입니다 유라님, 유라님 감사이브레이걸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유, 진짜. 아, 진짜요?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